면 무호흡을 동반하는 코골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질병들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황청풍입니다. 자, 오늘은 코골이가 유발하는 질환에 대해서 잠깐 어, 방송 자료를 봤는데요. 자, 코골이가 이런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 까지는 나왔는데 왜 이런 심각한 질병들이 유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모음이 생겨서 뇌로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세포가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뇌가 잠을 자면 산소가 공급이 안 된다고 하는 이제 위험을 인식하게 되면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을 못 자게 방해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잠을 못 자게 한다는 겁니다. 잠을 자야만 뇌는 회복할 수 있, 있기 때문에 이처럼 수면모호증은 뇌에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또 하나는 호흡기질환 얘기가 나옵니다. 수면모호과 폐질환의 연관성. 그리고 숨이 막히면 폐는 공기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큰 힘으로서 확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공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은이 기관지, 기관지 쪽으로 충혈이 생깁니다. 장시간, 장기간 이런 충혈 상태가 지속되면 기관지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 문제가 어, 발생할 수 있고요 영육성 식도염이라고 하죠 이 부분도 수명모흡증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숨이 막히면 공기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폐가 확장을 하는데 그래도 공기가 안 들어오면 이 아랫부분 이 횡경막을 밑으로 쭉쭉쭉 내립니다 그러면 이 복압이 높아지면서 이 위를 쳐 올립니다 위가 압박을 받으면서 식도로 유산이 식도로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생기죠 이게 만성적으로 유액이 식도 쪽으로 올라가면 식도가 염증이 생겨서 영유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심장 심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심장이 왜협심증 부정맥, 심부전 등등의 문제가 생기느냐 산소가 부족해지는 현상 즉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해서 산소가 부족해지면 이 뇌에서 산소를 빨리 공급해라 하고 심장을 굉장히 빨리 뛰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심장도 잘 때는 좀쉬어줘야 되는데 못 쉬잖아요 그러면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고 심장도 쉴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되고 그래서 심장이 훨씬 더 빨리 망가지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당뇨병은 이 산소가 부족해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어, 에너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게 아니고 인체 내에 있는 당을 끄집어서 각 세포로 보내는 그런 과정이 생깁니다. 즉, 산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것과 당을 끌어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효율성의 차이가 있는데, 산소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에 비하면, 당으로 만드는 에너지는 훨씬 더 많은 당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 내에 당의 농도가 높아져서 당뇨병이 만들어지게 되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로 어이 뇌로 산소 공급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못 해주니까 혈압을 올려서 즉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들고 이 혈관들을 좁게 만들어서 혈압이 높은 상태로 뇌로 혈액 공급을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자는 동안에도 혈압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수많은 질병들의 원인이 다 보면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뇌부터 심장, 혈관, 그 다음에 각종 장기들이 다 망가지게 되는 훨씬 더 같은 나이대에 비해서 빠르게 일찍 망가지는 경우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면모비라고 하는 게 단지 코를 골고 그래서 옆 사람의 수, 수면을 방해하는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 몸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수면보호 치료하면 병원에 가면 대부분 양압기를 처방하게 됩니다 양압기 산소마스크를 여기다 끼고 몸 안에 공기를 강제로 불어넣는 건데 이건 인공호흡이란 말이죠. 이수면호흡의 대부분의 원인은 기도가 막히는 건데 기도가 막히는 원인은 정말 어이없게도 단순합니다. 누웠을 때 잠이 들어서 근육이 위안되면 목젖이 처지고 혀가 처지고 턱이 떨어지면서 이들을 <웃음> 눌러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턱이 뒤로 떨어져서 얘들을 눌 누르지만 않아도 숨은 쉬게 됩니다 그렇게만 해줘도 아까 말한 그런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정말 너무 간단하면서도 간편한 방법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구강장치 바이오가드, 매너가드, 라인가드들은 어... 상당히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황청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